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짜잔. 요게 이제 나온대요. 요거 원피스 초신성이라는 이름인데. 근데 이게. 보면. 그랜드라인 위에 대항의 시대를 열어가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가지 이게 페북에막 떴어. 근데 이게. 게임의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필 사진 한 장. 아딱 요정도만 열어놨네 이게 지금 보면 반.. 원피스는 반다이 한국에 반다이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거든요 반다이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말이 안되는건데 여기에 지금 어디를 봐도 반다이라고 얘기가 안나와있거든 근데 이게 당장 다음주부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2 4월 22일. 지금 많이 들어갔네. 이게 또 음. 이게 또 저기에 있더라고 영상도 나와있는데 원피스 초신성 영상도 뭔가 어설프고 짤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요게 짤인데, 보면, 이 짤에 보잖아? 여기 바운드맨이 있고, 여기 뭐, 대항의 시대를 열어가자,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반다이나, 뭐, 이제 뭐, 라이센스 인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뭐, 예약하면, 뭐, SSR 해를 50개 뽑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다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면 공식 라이센스를 따따라고 사실은 광고에 공지를 해요. 원펀맨이 그랬거든. 원펀맨이 그랬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이제 전혀.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 그래도 해외 같은 경우는 얘 원피스 해적 물상이랑 조금 비슷하게 이게 나온다고 그랬거든. 모바일 게임으로. 원피스, 초신성. 이것봐. 여긴 나오지도 않네. 구글, 구글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플레이스토어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갖고 있는 정도는 한요 정도인데, 당장 이게 22일 날 나오는데, 3일 뒤에. 어. 이것도 개잡, 개똥깡이 같아요.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고. 뭐 이거 지금 느낌은 그때 내가 한번 보여줬던 그 모바일 해적목상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정식 라이센스가 없어요 정식 라이센스가 전혀 없고 공식 카페 있다고 하는데 이 공식 카페 들어가면 이거 짭김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짤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 네 요거는 절대 이렇게 진행이 될 리가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페북까지 했지만 페북의 게시물도 바뀌는 것 보니까 더 뻥일 확률이 높다. 짝퉁 게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짝퉁 게임 저희가 옛날에 포켓몬에서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제 걸러야 돼요. 이게 근데 막 이렇게 나오고 43명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걸 속지 마세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다 진짜.